FM 103.1 MHz AM 999 KHz 광주 CBS 라디오입니다 HLCL 와우, 지금은 갤럭시 S23 나이토그래피의 압도적 선명함과 만날 시간 갤럭시 S23 삼성 갤럭시 S23가 열한 시를 알려드립니다